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부산전역재개발재건축단지 중에 조금 급한 가격으로 사시기 좋을만한 그런 금액으로 나와있는 건매물들을 몇개 구역에 시간 되는 만큼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사무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바로 사무실 앞에 있거든요 대연3구역재개발입니다 이름이 DIL로 단지 명이 의정해서있고요 7월 말에서 아마 8월 초 쯤에 일반 분양을 할 목표를 가지고 조합에서는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9A 물건이 그 다음에 5 a 가 프리미엄 2억 9천 5백에 있는데요 요거는 감정가가 1억 5천 9백 그리고 대략 한 5억 한 6, 7천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집한 채를 매수하는 그런 정도의 물건입니다 어디에 있는 입지냐라고 물어봐 주신다면요. 이오그에이는 어, 여기 203동에 있습니다. 203동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어, 여기가 203동입니다. 어, 오그에이 물건은요. 여기 이 자리. 어, 여기 203동에 30층 이상입니다. 어, 여기에 있고요. 여기 커뮤니티가 여기 있고 스카이 라운지가 2 1 5동 옥상 전체에 들어오고요 전철은 바로 여기 있죠 3번 출구가 그리고 학교는 요 쯤에 있습니다 학교는 그러니까 203동은 일단 커뮤니티에 가장 가까운 동이죠 203동과 204동이 그리고 전철거리도 저희 사무실이 여기니까 전철까지 뭐한 3분 정도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바로 저희 사무실 앞에 옆에 거든요 시도가 커서 이렇게 뭐 멀리 있는가 싶지만 가까이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원사항 소개를 다 드렸네요. 어, 그리고 양정 3부역이 굉장히 또 금매 금액으로 8사 프리미엄이 아니고요. 요거는 110타입의 프리미엄이 3억 9천으로 조정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어, 요것도 매도 쪽에 이제 사정이 있어서 굉장히 좀 급하게 팔아달라고 하는 어, 그런 물건인데요. 양정 3부역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또 물어봐 주신다면 그건 요 자리입니다. 양정 여기가 양정삼이거든요. 여기가. 양정삼 근처에는 그럼 뭐가 있나요? 이렇게 또 궁금하시잖아요. 아까 여기가 양정삼이고요. 양정삼. 이웃에 양정자이. 그 옆에 양정 KCC 서유첸. 곧뭐 입주가 다 돼가고요. 양정자이는 25년 3월에 입주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가 양정역이잖아요. 양정역은 1호선 권역인데요. 한 코스 이쪽 시청역까지 가면 여기는 공무원군단이 꽉 호진을 하고 있는 부산시청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여러 곳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제 한 코스만 들어가면 부산역이죠. 부산역에는 시민공원을 또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부산시청 이용이 가능, 가까이 있고, 도보로 정말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어, 그 다음에 시민공원이 가까이 있고, 어, 이런 그게 있고요. 제3학명 터널도 생길 거기 때문에, 광안리 바닷가까지도 거의 한 10분 만에 아마, 어, 입주할 점에는 올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어, 굉장히 괜찮은 금액이죠. 집은 아마 9억 초반대에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금액입니다. 만 3평입니다. 전체 903세대 중에 조합원은 한 360세대 정도 되고요. 그 중에 110타입, 43평은 100세대 정도를 짓는 곳이 양정산부역입니다 롯데에서 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북곡 2구역입니다. 북곡 2구역 잠시 보시면 북곡 2구역은 지금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하고 있고요. 시공사가 자이 단일 브랜드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후곡, 얘는 전체 2008세대를 짓는데, 조합은 942세대 정도 됩니다. 원하는 평형 웬만하면 다 골라갈 수 있겠죠. 일반 분양이 거의 1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뭐, 8사 이상은 충분하게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 후곡 이구역인데요 얘는 입지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기 요 자리가 후곡입니다. 여기. 후곡 이구역 인근에 건너편에, 어, 레미안 장전이 여기 있고요. 여기는 서금사 A입니다. 최근에 요도 금매가 팔렸던 그런 곳이죠. 여기가 온천사, 온천포레스티지, 온천 레미안입니다. 여기는 지금 일반 분양권이 이제 전매가 풀려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구역이죠. 어, 그 다음에 후보이도 투자금 3억 있으면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 다음 복산 1구역이 있죠. 복산 1구역은 매매가가 3억이에요. 여긴 아마 대출을 보니까 현재 공실이라 세입자를 안 넣을 거잖아요. 대출은 한 6천 정도 현 매도인이 받아가 있습니다. 투자금을 줄이려고 하면 대출을 조금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게 아니면 3억 정도에 이것도 복산 1구역에서는 아주 소액에 속하는 그런 매물이 되겠죠. 복산 1구역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복산 1구역은 여기가 복산 1구역입니다. 여기 이 자리가. 복산 1구역이에요. 복산 1구역은 어, 전체 좀 세대가 많이 옛날 처음 구역 지정될 때 대비 좀 줄어가지고 4,350세대를 짓고요 조합은 2,700세대급 정도 됩니다 이게 복산 1구역이에요 입지는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어, 여기는 동네고등학교가 가까이 있고 낭민역 4호선역 세권입니다 그런 곳이 복산 1구역이었고요 어, 그 다음에 현재는 어, 구역 지정이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올 가을쯤에 구역 지정을 이제 진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사 43구역에 이게 실투자금 한 1억 5천 정도만 있으면 아마 5천 전세는 1년 정도일 거예요. 어, 거기에 지금 현재 매매가 2억짜리 매물이 하나가 있고요. 요거는 주택만 이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투자금은 소액이죠. 나중에 감정평가도 대신 좀 작게 나옵니다. 집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어, 사직3구역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 이러면 여기 이사리입니다. 여기가 사직3구역인데요이사직3구역은 어, 사직역 4번 출구에 딱 붙어있고요. 그 옆에 사직롯데 캐슬더 클래식 그리고 사직동은 여기 사직3거리부터 종합운동장역까지 주변의 학원가들이 부산의 특목고 준비학원으로는 정말로, 뭐, 첫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는 곳이죠. 어, 사실 야구장도, 운동장도 가까이 있고요. 여기에 대략 한 900, 903세대인가요? 어, 하여튼, 약1세대안 되게, 어, 양성산 903세대네요. 전세대 약간은 안 됩니다. 997세대인가? 갑자기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네요. 어, 그 정도가 들어서고, 어, 조합은 한 700세대급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합니다. 어, 여기는, 아마 가을쯤에 구역 지정이 될 그런 정도의 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3구역에 7투자금 어, 1억 5천이면 아주 소액에 속하는 그런 매물입니다 그리고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죠 어, 그리고 용호 1구역이 또 부속 토지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부속 토지 중에 1억 5천은 투자금이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양도할 때는 주택수에 안 들어가고 취득할 때는 위에 있는 주택을 따라가는 어, 그런 것이 이제 부속 토지인데요 여기도 실투자금 1억 5천, 용호 1구역이 어디 냐 이렇게 물어주시면 그건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용호 1구역은 LG 메트로시티 있죠? 어, 거기랑 아주 건접한 자리입니다. 이게 용호 1구역이거든요. 여기 LG 메트로시티, LG 메트로시티예요. 여기 여기 광안대교거든요. 여기 W가 있고, 용호 2구역 좀 있으면 다음 그에 소개를 해드릴 물건인데요. 용호 2구역이 여기고요. 용호 2구역은 대략 세대가 한 1,041세대 어, 그리고 조합원은 570세대 프로지오에서 단독 시공을 하는 곳이고요. 관리처분인가가 났을 거예요. 최근에. 어, 그다음 여기가 용호 1구역입니다. 요거는 사전 타당성 검토가 통과가 됐습니다. 구역 지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용호 1구역은 전체 세대가 2,544세대 정도 어, 그리고 조합원은 1,400세대 정도 일반 분양이 거의 뭐, 어, 빼기를 하면 한 1100세대 정도 넘죠. 어, 그러다 보니, 어, 감정평가 등치가 있든 없든 8사 이상은, 어, 조합원들이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조기 재개발 구역이 용호 1구역입니다. 어, 그 다음에요, 광안 5구역 물건이 또 있는데요. 어, 거는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되 있는 걸 선계를 하면, 이제, 한 7년 반 정도 남아있어요. 그걸 승계를 하면 매매가가 1억 9천에 실인수 가격 1억 2천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전세는 여기는 7천에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어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주택임대사업자 좀 번거로워서 싫어요. 이런 분은 2억 천에 나와 있는 게또 있어요. 이 물건을 실투자금은 이건 요건 1억 4천 5백에 세입자 전세가 6,500에 들어있습니다. 어, 이걸 또 가져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광안5구역은 이렇게 두개 정도의 물건이 있는데 이거는 4월 6일 날사타심에서 어, 통과가 됐습니다. 광안5구역은 어, 어디에 있느냐 이러면 어,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안대교지요. 여기가 광안대교. 광안대교 가까이에 광안동 시리즈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그 중에 여기가 광안5구역입니다 사타 통과가 됐고요. 광안동은 여기 구역 지정됐습니다. 광안 3구역. 구역 지정을 위한 옥남공고 중인 광안 4구역. 이번에 광안 5가 통과가 됐어요. 여기 이렇게가 광안동은 구역 지정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중에 아까 2억 천 임사 등록 안 하는 거. 임사 등록하는 거는 1억 9천 그런 물건이 있었죠. 그게 광안 5구역인데요. 광안 5구역은 전체 2065세대 그리고 조합원은 어한 1500세대급 정도는 봅니다. 그긴 잔잔한 혼놈들이 꽤 있어서 그 정도는 예상을 해요. 어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볼만한 곳이 명장 5구역하고 그 다음 에 여기 안락 1구역이 있는데 이두개다 어 굉장히 지금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죠. 이런 미만의 투자처를 어딘가에 찾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안락1구역과 여기 명장5구역을 둘러보시면 되는데 어 요거는 어디있냐? 이랬더니 요거는 여기 있습니다. 어 4호선 충렬사역과 명장역 역세권인데요. 어 여기에 요게 명장5구역 여기가 안락1구역 서로 나란하게 있죠. 명장5구역은 한 2600세대를 예상을 하는데 조합원은 1100세대급이고요. 안락1구역은 어 어2 0 0 0 이게 몇 세대 정도 있죠 2,600... 2 6 0 0 29세대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대략 조합은 1,200세대 거리입니다 두 개가 길 하나 사이에 빨락초등을 끼고 길 하나 사이에 같이 붙어 있잖아요 두 개를 다 합하면 이 세대가 어 대략 2000, 2,600세대, 2,600세대 대략 합하면 한 5,200세대급 정도 됩니다 명장호가 2,600세대 얘가 2,629세대 두개 합해서 5,220세대 그리고 두개 조합은 합하면 한 2,300세대 요거는 조그만 무허가 뚜껑만 가져가도 84타입 이상 신청이 다 가능한 뭐 그런 곳이 에요 일반 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1억 이하의 투자금으로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똘똘한 자리죠 소품아이고요 안전 둘다평지고요초역세권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작더라도 84 타입 이상은 신청이 가능한 안정된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또 추천을 드려보는 그런 곳입니다. 어, 이상으로 지금 오늘 어, 급하게 몇개 구역을 다 소개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좀꽤 많이 지났는데요. <웃음> 어, 이 말고도 또 좋은 구역의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들도 있고요. 레전드도 121 타입이 아주 좋은 온물건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초롱부동산에 문의를 주시면 매물에 대해서 정성껏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언제든지 상담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